와우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, 이번에 여러분들께 제가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또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만들어 본 파워포인트는요 바로 인스타그램 스타일의 파워포인트 입니다 인스타그램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게 제가 다 직접 만든 거고요 뭔가 진짜 인스타그램 같지 않나요? 자,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채팅, 메시지 같은 것도 하는 이런 느낌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 한번 활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. 이렇게 이미지를 보내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낼 때쓸수 있게끔 뭐 이런 느낌도 만들어 봤어요. 조금 더 좁히면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. 이런 스타일인데요. 이런 스타일을 그대로 냅두면 파워포인트 발표 같은 거할때쓸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또한번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으시면 참 좋은데요 여기 제목에 들어가 있는 글꼴은 나눔스퀘어체 라는 글꼴입니다 이렇게 목차도 입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제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팀원 소개 같은 것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편집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꼭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? 자 이렇게 그래프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위쪽이 살짝 좀 바뀌었는데요 전 것과 위의 것은 제가 모양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으니까 이런 것도 꼭 참고해 가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인스타그램 스타일의 파워포인트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자, 이벤트 기간동안만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신청하시고 유튜브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설정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알람을 설정해 놓아야지만 이벤트가 떴을 때 바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 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